When, When I was young, young and sitting s n a m 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into my heart. Oh m o d When I was young and sitting s n a m a there was a saying, saying that I, I carved deep, deep into, my into my heart.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n history. In her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I feel like a very opportun e moment in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Oh! <놀던> <놀던> <놀던>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어공부를 조금 더 즐겁게 할수 있을까 즐겁게, 재밌게, 효율적으로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영어 회화가 늘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혼자 독학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이 안 들고 무료로 공부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 공부를 하지 않고 영어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음, 어 목소리 굉장히 높네. m mommy, have you seen my jumper? 음..어 마미. 마미. 어, 마미. 마미. 어, 마미. 하비스 마 m y m o 약간 y m 느낌인데. 마미 하비스 마 u 파 e 마미 하비스 마 m 파 e 마미 하비스 마 r 파 u 마미 하비스 마 c 파 약간 이렇게 성대 모사한다는 느낌으로 따라한다는 느낌으로. Um, mummy, have you seen my jumper? Yes. Um, m o m m y have you seen my jumper? Um, m m m y have you seen my jumper? Yes. m m m m y have you seen my jumper? Jumper. Um, mummy, have you seen my jumper? Um, mummy, have you seen my jumper? Yes. Um, m o m m y have you seen my jumper? 약간 요런 느낌이 이게 맞는지 뭐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대모사듯이 따라하듯이 많이 익히다보면 당연히 이 문장을 제가 지금 배웠잖아요 mommy have you seen my jumper? 점퍼에서 뭐 다른걸 뭐 have you seen my cellphone 같은걸 넣을수도 있고 have you seen my ring? 어.. Oh, not.. ring.. 아.. 없는지.. 어디 있지 모르는데 아무튼 have you seen my ring? have you seen my.. 티셔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대모사하고 따라하고 그런 유의 학습법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아, 저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지금 이 영상은. 오스카 이제 발표하는 영상인데. <목소리> <목소리> w e n e r i a g e d v e r h a p p e n you're so, so happy. happy I feel like a 이게 opportun. 조금 느리게 0.75 속도로 배속을 0.75 배속의 속도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We never imagined t h a t to ever happen We are so happy We never imagined this to ever happen We are so happy We never imagined this to ever happen We are so happy, so happy. So happy. I... 자, 원래 속도로 한번 들어볼게요 We never imagined this to ever happen We are so happy 요렇게 그냥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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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p o r t u n i moment in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어려우니까 한번 느리게 한번 들어봅시다.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opportun moment, moment in and history and is happening right now. 자 한번 더.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n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조금 문장이 길어서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n history in her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i, I feel, feel like, like a very a opportune, opportune moment, moment in history, history is, happening is happening right now. now oh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n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his history his, his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 바라는 굉장히 어려운 I feel, like 아, 아, 으, 아, 으, 에이,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n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n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그래도 처음보단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야.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n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Heart,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carved deep into my heart.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자, 원래 속도. When I, When I was young, young and studying cinema, cinema there, there was a saying that, that I carved deep it... into my heart Oh my god the... Carved deep into my heart Carved? Carved deep into my heart Carved deep into my heart When I was young,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there was a saying that, that I carved, I carved deep into my heart Oh my god Crap Ah ah r e 너무 빠르고 When,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tha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lear 자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의미 없이 계속 약간 성대모사 하듯이 뭔가를 따라 하듯이 계속 카피 복사 들은대로 복사를 하려고 많이, 반복을 많이, 많이 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책을 들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화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고 빨리 늘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이 저의 개인적인 팁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영어회화를 할수 있는 방법, 빠밤. 그냥 듣고 따라하라. 근데 들을 때 굉장히 굉장히 예민하고 세심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할 수 있으니까 고대로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여, 저의 개인적인 영어 회화 공부하는 팁을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뭔가 영어 공부를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바이!